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요즘 음. 휴가 시즌인데 음. 휴가 다녀오셨어요? 이제 갈라고요 다다음주에. 그날만 지금 달력이 표시돼 있잖아요. <웃음> 어, 휴가 갑니다. 나 자유입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응. 한번 귓띔 어, 한번. 뭐 어디 지역인지도 얘기해요? <웃음>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갔다 와요. 어. 멀리 가셔다 어, 멀리. 저기 우리 랜선 선생님들하고. <웃음> 응. 아 몰랐어요? 응. <웃음>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5월 1 0일이면 왜냐면 음력으로 얘기하면 내가 별자리를 얘기를 못해. 음. 5월 1 0일이면양력으로 <웃음> 치면... 쌍둥이나 개자리... 오늘은 뭐... 거의 아까도 쌍둥이나 개자리 같은데? 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따뜻할 건데? 음. 음. 음. 따뜻한 남자, 가정적인 것 같은 남자인데 느낌이?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를 만나면 개자리의 남자를 만나요 우리 피디님 알겠죠? 이사람이 현재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 네. 오늘은 남자네 다 음. 음. 이 사람 누구 만나고 있지 않아요? 모르겠지 뭐 음. 지금 현재는 누구랑 뭐 누군가를 만나고 있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때보다 연애의 움직임이나 결혼의 움직임이 많이 도는 시기 아직 어리긴 한데 음? 음.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음. 지금 이제 뭔가 에너지가 살짝 도는 것처럼 도 느낌이 돌고 되게 이게 왜 되게 착해 보이는 느낌의 사람처럼 음, 음. 어, 내가 보면 강해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양자리랑 해서 화성 같은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꾸 달의 카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뭐 배우자감이라든가 옆에 두면 좀 괜찮은 사람 음,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움직임이 돌돌 돌아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음. 음. 아 진짜 얘기가 나오잖아. 아, 음. 그러면 음.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음, 딴 때보다. 응, 음? 딴 때보다 누군가를 만날 만나, 나만 가능성이 되게 큰 사람처럼 보이네요. 음? 나이가 30살. 어린데? 나이가 몇 살이지? 94년생이면? 29살? 네, 29. 게... 29. 29. 맞죠? 음. 이 사람이 뭔가 결혼, 결혼을 안 했다면 좀 빠르지만 결혼의 움직임이 도는 시기, 누군가를 만나는 시기. 그러니까 잘 만나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타이밍에는 뭔가 움직임이 돌면, 음, 좋은 기회가 올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이게 딱 평범한 느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에너지가 막 돌고 있어. 바쁘게 돌고 있어. 근데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 같아요. 그니까 러왜딴 때보다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니까 러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옆에서 지금 많다. 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음, 응? 이분 성격은 좀 음.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가족 따뜻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 발휘되면 같은 날 태어났다고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근데 카드를 봤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혹시라도 잘못 발휘다면 상당히 우울증일 거예요. 우울증이 끝판왕 같은 느낌 응? 음. 뭔가 움직임 막 돌아요, 이 사람 지금. 똑같은 타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음, 그럼 음. 올해 문을 음.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쓸수 음. 있을까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나눠서? 네. 상반기. 올해 운이 지금 사실 하반기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한 3개월, 3개월로 얘기해줘야 될까요? 그 정도 응. 얘기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응. 지금 봐서는 3개월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잠깐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뭔가 일에 있어서 자꾸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보이거든요. 3개월 후에. 좋은 일이,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음, 주변에 지금 들어오는 인연자들이 보여요.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자. 그 사람들한테 좀, 좀 신경 쓰고 다가갔으면 좋겠어 보이고 본인 스스로 자꾸 우울한 걸 자꾸 타, 찾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울한 이유를. 한쪽에서는 행복한 이유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약간 우울한 기운도 있어 보이니까 그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어, 좀더 좋은 일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 고비가 넘어가겠다. 어, 사실 이런 에너지가 돌아왔을 때는 음, 누구나 고비가 있잖아요. 그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이 사람은 이제 한 3개월 지나면 좋은 일이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자꾸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그 아래 에 응. 있는 카드 한번 응. 설명해주세요. 아까 3개월 후부터는 좋은 일이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요. 뭔가 뭐 작품, 뭐 작품, 뭐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뭐,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뽑으니까 대체적으로 평범서를안 갖고 오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3개월 부터는 뭔가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서 뭔가 조금 풀릴 것 같아요. 무슨 작품을 한다든가 무슨 기운, 그런 기운이 있어 보여요. 뭐 금전도 더 따라올 것 같고. 3개월이 조금 그러네. 음. 우리 피디님이 3개월, 3개월 봐달라고 해서 보니까. 음. 음. 근데 사람은 음, 착해 보여요. 이걸 조심해야 할게좀 응.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응. 네. 이 나이에 조심해야 될 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29살에 뭐 뭔가 지금 다른 때보다 더한 단계 새롭게 태어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응? 그러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움직이는 거. 근데 그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잘 받아채면 지금 앞, 지금 상태에서 더 위로 올라갈 거고 근데 여기서 그 에너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둔하게 가만히 있어준다면 똑같지. 응. 근데 음. 에너지를 잘 받으면 인생이 바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새롭게 태어나는 카드예요 피닉스라고 음. 응. 근데 아까 모르겠어 자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아 보니까 응. 그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고 싶네요 응? 응. 응. 이 사람 모르겠어요 뭐 해외나 뭐가 그런 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보여요. 음. 음. 어떤 음. 카드가 그렇게 음. 보이나요? 음. 두개 다요.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궁, 모르겠어. 국내에서만 있을 법한 사람은 아닌데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고 좀 그래야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음. 음. 그래 보이네요. <웃음> 그럼 이분 네. 누군지 음. 말씀드리고 음. 좀더 얘기 나눠볼게요. 음? 이분은 음.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 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남주, 남자 주인공 강태우. 아! 응. 음. <웃음> 음. 완전 새롭게 태어났네. 그죠. 응. 음. 연애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 만날 것 같아. 네. 아, 진짜로. 그럼 좀 가까운 사람이랑 만날 수 있을까요? 음. 어. 완전 인생 역전됐네 진짜. 새롭게 태어났네. 이 사람. 가까운 사람. 응, 똑같은 것도 또 나왔어. 응, 누군가 만날 것 같아요. 아, 뭐일 있는 거 아니야? 둘이?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심 들어가서? 아니요. 누군가한테 어. 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로 만나 그, 좋아 보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좀 전에 해외로 내가 나갈 것 같다고 했잖아요 또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더 알려지나 본데요. 음. 음. 근데 이분이 음. 드라마가 끝나면은 음. 군대를 가신대요. 음. 근데 그 군대 제대 후에도. 군대 음. 군대 아 근데 제대 후에도 그러면 상교 상결로 했으면 안됐었구나 연기 못하나? 음? 그래도 답답하구나. 음.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음? 음, 이 사람의 그, 그 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쇠사수로 묶여져 있잖아요. 음? 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지금 늦친다고 해도 음. 음. 음, 이 사람은 역시 사실 음. 그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 저도 봤을 때딴 데서 나왔을 때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저 사람은 뜰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인상이 괜찮아 진짜 음. 따뜻하고 음. 혼자 볼 때가 없어 보였어요. 관상에서도 응. 그러고 사실 아까 카드로 봐도 그렇고 응. 더 알려지는 응.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응. 그럼 이번 응. 구설 같은 거는 응. 없을까요? 응. 앞으로? 앞으로 구설? 응. 음. 아까 응. 3 개월 조금 조심하라고 나온 것처럼 군대를 언제 가는? 응. 응? 그건 전혀 그렇죠. 어, 3개월 조심하라니다그 뒤에는 뭐 좋은 거 보니까 아까 구설의 카드가 3개월 안 짜게 나와 있었어요 그 뒤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구설을 이게 왜 보면 좀 뜨면 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소문이 돌 만큼 뭐 잘못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어요? 음, 음. 그 카드가 음. 어떤 카드들이요? 에 음, 이 사람은, 갓, 뭐, 언젠가 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어,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군대 갔다 와서도, 아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카드가 또 자꾸 나오고, 이게 소문나는 카드, 제가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이것도. 음. 그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뭐 해외에도 더, 아, 말, 가겠네.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음. 해주세요 이분한테 봅시다 금전은 제가 봐도 더벌것 같고 앞으로 근데 네, 이제 자꾸 누군가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응? 인,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인, 있을 때그 사람을 좀 잡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좋은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일적으로도 응. 그러 그러니까, 어, 그, 군대로 좀 미루고 싶겠다 어, 군대로 조금 미루고 미룰 수만 있으면 한번더 미뤘으면 좋겠고 못 미르나요? 이 나이 되면? 나 군대 잘 몰라서 너무 못미루 음. 아, 그게 조금 안타깝다 근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 그, 그때 와서도 분명히 이 사람은 근데 이, 이미지 자체가 보면 사람들 호감형이에요 그러니까 마, 악한 느낌보다 좀 좋은 느낌이 더 많은 사람처럼 보여서 자꾸 어, 그냥, 좋겠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이 남자를 만나려나 좋겠네요. 음, 그게 음. 어떤 음. 가정아요 아까 음, 가정, 되게 가정적인 남자들이 나, 많이 아까 피디님한테 얘기했다시피 남자들 별자리 보면 개자리인 남자를 만나면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음력이 5월 10일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개자리나 뭐 쌍둥이 자리 뭐 그거 건데 안 나왔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적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힘들어해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마 쉴 때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쉴 때는 뭔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